아, 형. 죽었다. 아. 아. 아. 김모띠 아. 찝혀야. 아. 죽어야. 가자. 해도 될것 같은데? 이럴 때 죽었잖아요. 뒤로 다, 다 쓴다는 거는... 쓰셨다는 소리에요. 자신 없단 소리에요. 좋아요, 구독해야지. 이런 거 같으면... 음... 조금이라도 이득을 볼라고... 퀴즈 아가딱 걸렸지. 모빙해, 모빙해, 모빙해, 모빙해, 모빙해... 모빙워크... 이래 찍고 들어가, 바로... 평타... 평타... 이... 평타... 퀴까지... 끌어줘. 아, 못 뭐, 끌었으면 개, 개소네. 인형 경험치 먹어주고. 포션 먹어야겠다. 네, 정글 올 때가 됐거든요. 3렙 준비합시다. 아. 휴. 경험치 벗기고. 나이스. 아. 미쳤지? 엄마 걸어주고. 그냥 죽어. 그냥. 끝. 이지. 뭐바지 이거 어시도 들어갔잖아 <웃음> 인생 랄랄랄라. 라인 좀붙볼까요 지금 못 가요 이거 가면 손에 없어 옷이 괜합니다 이거 홀딩해야지 흉한데 맞아주고 버리지이 계속해주고 먼저 들어가지 않고 절대 가안 닿았어. 대시 닿았으면 무조건 잡은 거지. 반칙인데. 살짝 반칙인데 이거. 톡톡톡. 아, 씨. 와, 뭐야, 맞았네? 아, 씨. 아, 맞... 안 맞을 줄 알고 뺐는데. 레전드. 아형 죽었다 아 아앙 아앙 기모띠 아앙 찌혀엿 아앙 죽어요 와 혼자 죽을 뻔했네 휴. 근데 미녀 좀 많다 돌아가세요전가 있기 때문에 와 잠깐만 쿨 피했어 개고드 플래시를 쿨 모르겠네 아 실드 실드 와그 와중에 지금 아이보뭔 거야? 개고두네 강렬한 캐리 욕을 막을 수가 없어 유미 귀여운 척싸 보졌네 딱시! 잘생겼어요 아 그런 말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스 어? 어? 아 어어어어 어, 어, 어, 보여주나 어 보여주나 어 보여주나 어 아궁 아아아아 아씨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이트 <웃음> 좋아요 과학이에요 과학 시간이에요 아씨 너무 오바지 레넥 살짝 미야 레넥 살짝 미야 살짝 태탁고 응. 우리 탑 저만데 레넥 텔차이 오잡고 오케이 거기 이기는가 지는가 아, 이번 개노스. 그렇게 프리들? 어, 뭐, 테딱 끌려버렸고. 하지만 다시 루시안이 오면서 총잡이 조합에 그 시너지를 보여준다면? 여기서 루시안 궁이 없지만? 어, 하지만 다시 랜딩이 집을 한 거고 다시 나타나면서? 예, 다죽었어요내 점수? 아군은 항상 당해요. 내가 볼 때, 아군은 약간 피하게 그 약간 묘미를 느끼는 것 같아요. 예, 왜 그거들고 있는지. 레드? 레드 준놈 나와 나이스 우리 미드 중국인 답지 이게 중국인이지 데스도 많고 킬도 많은 거아레넥톤 그거 간다 쇼진 대각선 좀 지켜주지 좀 아니 탑에서 레넥 쏠킬다고 지금 사일러스 몇 번을 불러냈는데 바텀이 230에 015냐? 뭐탑 어, 억울하지 이거 왜 운영 이렇게 해? 이게 마스터인가 이게? 레전드 게임 역으로 밀자 야, 이거 좋다 이거 또 먹으면 하는겠지또 <웃음> 멘탈 놓으려 <넣으려고> 그러네 이거. 피 ᄒ 드피 ᄒ 드 제발 ᄒ ᄒ 차려 숨만 쉬어 숨만 쉬어 형이 다 만들어줄게 나이스 맞췄는데? 어젯다니 쇼진 나오면은 빡세예요 장담이 안돼 스킬샷 하나하나가 지금 해본 적은 없거든? 근데 거의 지더라고 어지간하면 어 던졌다 이를 던졌다 사이드 시야 좀 잡고 하지 이거. 아, 석박 맞았으면 바로 들어갔지. 이거 먼저 푸시하자. 뭐 어, 좋은데 이거? 각? 너무 좋은데? 이러어서 이래서 사이드 시야를 잡으라는 거야. 이게. 안 잡혀 있으면 오히려 우리가 덮쳐지는 구도잖아 5대 5로 이렐리아 나오면서 근데 잡고 있잖아? 그럼 쟤네들을 각개격파할 수 있어 먼저 액션을 취해서 사이드 시야 좀 잡고 하지 이거 가자 해도 될것 같은데 이렐리아 죽었잖아 여기. 로 나이스... 무쳤다. 나이스 무쳤다. 무쳤다. 나이 막판 절대 안 지지. 내가 그냥 캐리할 거야. 로큐... 잉~ 음? 아님만요? 아... 내까지만 할까? 이가밀고 갈까? 아이버님... 안밀어 이거... 밀고 할까? 아, 안 애매한데... 결국 그냥 빼자. n 이스한쭉 이어버리자, 이거. 이거, 이거, 한 1절 더 해도 돼. 와다 지워, 와드. 아싹 지워. 별로 먹어. 이것도 먹어, 그냥 다 먹어, 다 먹어. 아니, 스마, 거기다 쓰면 어떡해, 형. 상관없어, 사실. 그냥 상관없어. 그치, 상대의 입장에서, 미포 이런 입장에서는 이제 지옥이죠. 절대 안 지고 말 거야. 절대 안 지겠다는 강한 의지 BF 레거 바론 준비해 바로 다음 바론 준비해 여, 어차피 먼저 밀로 들어가기에는 얘네들이 덮치기 너무 좋아서 억지기 밀로 못 들어가 그래서 살짝 빼먹어 이런 거 여기 피화가 있으면 은 여기서 낚시를 해도 좋겠지만 평화. 와도 없나 피화 오케이 좋아 느낌 있어 느낌 있어 느낌 아 근데 아깝지 조금 아깝지 좀 멀긴 해. 뒤로 다 쓴다는 거는 셔다는 소리예요. 자신 없다는 소리예요. 여기 피어가 있으면은 여기서 낚시를해도좋겠지만 게임 끝 끝내가 끝내가 끝내가 끝내가 가 이거 그냥 끝내. 느낌 왔어. 지금 딱 끝낼 수 있어 여기서. 원딜 없어 상대상대한명 나갔어 지금. 캐리. 쉽죠? 어때요? 아주 쉽죠? 아, 어, 한입만 아니,만. 나이스. 아, 마파이겠다 나이스. 오, 어, 씨 뭐야, 뭐야. 뭐야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깔끔하지 형들? 어때? 탑차이 탑차이 야야야 탑차, 탑차이 탑차이 야야야야 <웃음> 미드 캐리 미드 캐리야 야 근데 미드 왜 이렇게 세냐?